아, 잡았다오오오잡았어니다이큰 거예요? 예, 한 해서 나금말이 자, 응? 카약 타고, 카약 타고 낚시하는 중. 아, 이거 뭐 이래? 편의자 <목소리도> 있을아만요 응? 가만요뭐이 네? 어, 응? 끝이야?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니야? 아빠는 옆에는 오, 이쪽 그렇죠? 있는데 야, 아우야 이넌 끊어먹었어 야, 뭐야 이거 야. 어먹으려고그네어끊어먹으어려네어어어어 바리바리바리바리 라군 바리 빠리 바리거아닌리 빠리 빠리 빠리 빠리 빠리 빠리 빠리 빠리 빠리 빠리 빠리 빠리 빠리 빠리 빠리 빠리 빠리 빠리 빠팬 빠리 빠리 빠리 빠리 빠리 빠리 빠리 빠리 빠리 빠리 빠리 빠리 빠리 빠리 빠리 빠리 빠리 빠리 빠리 빠리 빠리 빠리 빠리 빠리 물고기야 어니 응, 응, 응. 할머니만 다 잡고 가야되는데 니가 없어가지고 우리 못가잖아 응, 옷이 다 젖었네 힘들어 그냥 이제 갑시다 한마리도 잡자고 아빠 한마리도 잡자네 아 맞다 깜박을 했구먼 도둑씨 오더씨. 도둑씨는 어? 잘 되고 있습니까? 몸이 왔어요 어디가 빠졌습니까? 어? 아버지 뭐? 아버지 비가 와가지고 우리 이제 갑시다 여기 봐, 여기 봐. 면 이게 빠졌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아우, 집에서 재볼까? 아가도 또 시간 안 흘렸어요 응? 또.. 또 사진이 안 됐어요 잠깐만요 뭐요? 빨간색을 인사하찍집중니까 느낌이 드나요? 잠깐만요 오오오. 제가 방금 전에 좀 앞으로 가서 다시, 어... 우리 아빠 네! 아직 안되셨나요? 지금 아까 전에 대물이 그냥 낚싯줄을 끊어먹고 왔어요 네. 엄마나니까 아.. 짐작을 못하겠네 어.. 아무도 바라쿠다 인거 아닙니까? 뭐라고요 바라쿠다 바라쿠다, 바라쿠다. 바라쿠다일수도 있죠 이 줄을 끌어 끊어 끊어먹을 정도면은 다 됐습니까? 다됐 오케이 이제 합시다 토지씨 어디에서 물고기가 제일 잘 잡히나요? 그분들한를가요 저게 합니까? 어, 알겠습니다 우리 아까 밑초 어디 있습니까? 잘 잡힙니까? 그기아잘안 합니다. 큰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자, 아버지 들어갑니다. 네. 네 도드 씨가 좀 작고. 아버지 씨가 어쩜 어쩜 어쩜 아버지 시간 넘또 뭡니까? 아버지, 오다 온다온다 뭡니까? 아, 여기 왔어요. 아, 여기 보지 마, 여기 산을 지 산을 는 겁니다. 산. 산이 예뻐서 예뻐서 그니다 아이고 힘드십니까? 네 힘드네요 아빠 나. 아, 다시 니까좋습니까 네. 도도 씨너 네? 가까이 방방 안 가서 아쉽습니까 아닙니다 그면 봅니까 네. 네. 네. 응. 그러봉 정말 잘와아니까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엔 코로나 없지면 방으로 가시죠 도도 씨 느낌이 오나요? 기다려요 계속 끝나지는 아버지. 네. 소도씨 어? 아직 느낌이 하나도 안옵니까? 네왜 느낌이 안오니까 여기는 물고기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네, 모르겠습니다 바람 속에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모릅니다 모르면서 왜 하는 겁니까? 그냥 지금 큰일 난 상황이라 저는 왜요? 어 뭐야? 왜아나야 돼. 빼고나야 돼. 빼나야 돼. 나야 돼. 빼나야 돼. 나야 돼. 나야 돼. 나야 돼. 빼나야 돼. 나야 돼. 야야야 말입니다 노시, 아, 노도씨잘 응? 하고 있나요? 아버지, 팔아 응? 파서 이건 이제 그만 찍어도 됩니까? 아도시 네, 잘 하고 있나요? 뭐 어, 잘하고 있는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 무슨 상이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큰 네? 큰 네. 큰 상황을 빠졌습니까? 저한테 엄청 큰일난 상황을 받았었거든요 네, 비도 거의 올것 같고요 아버지! 어? 비도 거의 올것 같은데 들어가시죠 한 마리만 더 잡고 갑시다 응. 열어줘 어허 <웃음> <웃음> 아, 두 마리째 잘 잡히지 미끼 응. 자, 오늘의 미끼는 쭈꾸미. 응. 응. 오케이, 뺀치주고 잡았습니다. 아, 아 같은 놈이네. 좀지장내에는 응. 자. 아, 잡았다! 오, 오, 오, 잡았어. 오, 좀, 좀 오. 시, 좋아, 힘 좋아. 오이, 이야, 이야, 이야. 야. 야, 좋았어, 한건 했다. 와, 이큰 거, 예. 오해야, 한건 했어. 작은 마리. 오, 잡았다. 오, 도다, 도다. 아, 들어, 들어, 들어, 들어, 들어. 오, 오, 야, 야, 간다, 간다, 간다. 어, 아빠가 도망가라, 빨리, 빨리.